안녕하세요. 판선한 남자 흰요리입니다. 오늘은 생이새우에게 금붕어를 줘볼 건데요. 주인공인 생이새우입니다. 수백 마리의 생이새우를 잡아왔는데 몇 마리 안되어 보인다고요? 일단 100마리는 넘으니까 수백 마리 맞다고 해주세요. 수초항에 있던 새우를 잡아온 건데요. 이게 이끼를 잡은 건지 새우를 잡은 건지 이끼가 너무 많긴 한데 금붕어가 있기도 같이 먹어줄테니 걱정은 없습니다 이제 이 새우에게 금붕어를 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집 금붕어입니다 사이즈가 큰두 마리는 제가 5년 넘게 키운 녀석들인데요 둘다 수컷입니다 암컷도한 마리 있었는데 이번 연도 겨울에 용궁을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작은 금붕어들은 집 근처 수족관에서 몇달 전에 봉달해 왔었는데요 암컷이 있을진 모르겠네요 금붕어 치어도 보고 싶은데 아무튼 이제 새우를 넣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엔 느릿느릿 움직이던 녀석들인데 새우를 보니 태도가 돌변하네요 눈빛도 좀 되던 것 같고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금붕어가 잡식성이라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새우도 먹는 줄은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네요 연한 수초들도 다 뜯어 먹고 입에 들어가는 건다 먹나 봅니다. 제가 대부분의 어항에 새우를 같이 합사시키는데요. 새우가 바닥에 남은 사료들도 먹고 어항 청소를 하라고 넣어놨는데 금붕어랑은 합사가 안되네요. 소형 물고기들은 치비만 먹어서 폭번은 되지 않아도 어느정도 개체수 유지는 되는데 금붕어는 아예 멸종을 시켜버리네요. 발리스데리아는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수초항이 금방 정글이 되어버리길래 금어항에 심었는데 맥을 못 추리네요. 애들이 먹고 싸는게 너무 많아서 어항이 지저분하네요. 상면 여각이나 외부 여각이 설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붕어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물생활 하세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저기 저 금붕어 지느러미에 하얗게 있는 건 병에 걸린 건가요? 아시는 분 계신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